어, 과일에 뿌려야지 우리 너무 이니스트리에서 배운 대로 착실히 살고 있는 <웃음> 합격 <웃음> 너무, 너무 많이 익었다 음, 그런 거으면 좋겠는데 보이 좀 없겠는데 아, 와 호스키 어. <웃음> 보이긴 해? 보내 <웃음> 보내 <웃음> 잘 보여 좀 뭔지 모르겠다 싶긴 한데 나 지금도 자막이 오. 딱 걸려 나찍말었어내 어, 룰루레몬 찍는 건데 <웃음> 네내 생일 선물 <웃음> 이거 너무 신기하다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야 아니 이거 이렇게 치킨이 튀어나오는 게 맞아? 아, 아, 맛있어 있어 깡깡 먹으잘모는겠 이거 근데 그 양념 된 닭가슴살찌개. 이거 같아요. 닭가슴살 같아. 와, 이 베금. 응. 와. 이제 칸 써볼까나? 아. 칸은 안 발랐는데 괜찮은 건가요? 칸이 갔었네. 나 카드 다섯 개나 있다. 안 긁힐 것 같은데. 말이 <웃음> 두드러졌네. 아, 그러면 말을 안 들리지. 진짜 치즈 나왔어. <웃음> 아, 그래? 야, 치즈 안 돼. 겹쳐, 색깔. 아, 왜? 아, 어, 왜? 어, 그래. <웃음> 맞아, 이렇게 해서 긁을 수있다 어! 아, 뭐야 이거 되네 이렇게. 우와. 이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네. 우와. <웃음> 아 돈이 없는데? 돈이 없다고? 미친자 <웃음> <웃음> 당신은 게이트웨이 아치에 도착했습니다. 살 건가요? 네. 근데 싸네. <웃음> 1M. 응,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잠깐만. 야야야야야 야. 개 신기해 개신기야 이거 창이 대박 조건 대박 수건. 개신계 개신계 예. 아 근데 이게 단점이 내가 얼마남았는지를 모르고 12 12라고 나와 있어 안 살래 안 사요 어, 그러면 경매 해야 돼요 어. 경매 얼마부터라 그랬지 경매 100K부터 100K 네 살래요 어예예오뭐이 파란 파란 스텐 뭔데 이거 <웃음> 봐요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로 말어요 이거 먹어도 될것 같은데? 어. 응 먹어도 돼, 러어서먹어 <목소리> 점점 늘어나는 <고마워>. 세미파인. <웃음> 23분껏 타면 되니까. 고마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시켜주셔서... 어때? 어때? 어 세상에 사인유나부스러운데너 <웃음> 그래 거기 서로 딩딩 아니야? 근데? <웃음> 데 <뭔데> 이거? <웃음> <웃음> 있대. 너 어제 술 먹었어? 말을 들어봐. <목소리> 아, 아, 되게 하차아서 어이없어. 아니 하차다. 내가 복숭아 할부를 한 잔을 시켜서 두개서 나누었어. 그런데 아침수어지야아 진짜? 간이 죽었나 보다 야. 아나 죽었어. 이제 먹지 마. 너 이제 진짜 먹어 마. 그냥 해장피자어 머리 진짜, 진짜 <목소리> 이색깔 너무 잘 어울려. 색깔 예 이거 주황. 자주색 핑크 바이러스 이게이 아, 진짜.. 일을 야! 소위! 따뜻해 근데 따해 샐러리 먹는 사람 세미 말고 있어? <음> 너, 나 하나만 줘거 <웃음> 어? 아니 샐러리 샐러리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 사람은 지금 그냥 공군에 아, 그래. 충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, 뭐야? 되게 공기세거든 <놀람이> 너네 응. 알았어? 아, 왜? 우리 그때 사연해서 만났을 데. 때 얘기해? 아, 싫대 년 만이다 어 어? 너 진짜 니 아? 그 생각밖에 안하는너 아, 뭐라고? 네. 그렇지 그래. 고 아니 왜? 아, 왜 보내기 싫어? 왜? 아니 그래. 그맛있다있어 <웃음> 아, 잘한다. 어, 어. 너 먹어라. <웃음> 아, 왜? 어? 어. 나은행장 하면 안 돼? 너 뭐하고 싶어서 요처참하게뜯고 <웃음> 있는데. 많이... 집중력이 낮다면서저 <웃음> <작가하다면> <웃음> 10원 거 불러주세요. 날이지 나이스. 나이다 나이스. 나이스. 나어스 나이스. 나이스. 먹는 피자 음! 스 나이스. 나야 오랜만에 먹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Oh, you a